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나염 인쇄가 아니라 우레탄 마크 필름 인쇄입니다. 지금 나염으로 하게 되면 흰색깔을 찍고 검은색을 찍고 노란색 찍고 빨간색 찍고 핑크색 찍고 저기 보시면 그라데이션까지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인쇄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 필름을 보게 되면 뒤에는 투명하죠. 여기 에 특수 본드가 발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치마에다가 인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쇄하고자 하는 필름을 투명 접착 시트지에 옮겨서 붙입니다. 자, 지금은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옮기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앞치마를 준비하겠습니다. 앞치마의 주름이 가는 부분을 뿌레스기로 펴주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펴졌죠. 자그 다음에 인쇄할 자리에다가 이 필름지를 안치겠습니다. 자 좌우 수평 수직을 다 봐야 됩니다. 자 좌우 수평 수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브레스기를 누릅니다. 자 지금 온도가 160도나 되죠. 예,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뛰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착이 되었습니다. 옆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인쇄할 때 붙였던 투명 필름지를 벗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벗기게 되면 자 앞치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는 앞치마입니다. 자 이렇게 이쁘게 인쇄가 되었습니다. 자, 이상은 대구단체티전문 일본가의 티패션 고객센터 070-8682-1879입니다. 7 하나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